예예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. 파니자그짓투어그짓투어한번만 주세요. 제발 <웃음> 선장님이죠 직접 또 운전하고 있습니다 어허 미남자예요어이 어, 어, gps 같은게 있네요 어허 어, 어, 어, 탐기기 아오버탐기 어, 와. 어. 10억짜리 요트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밤야경이 너무 있어요 위치가 멀어지고 있습니다. 자 밤에 조명이 아니, 없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무서워. 조명을 비추고 있어요. 무서워. 조, 조, 조심해 떨어져. 자 쿠션이 있기 때문에 이 앞바다에서 밤에 앉아서 지금 광안리 광안대교. 광안대교를 지금 저 앞에 보이는데 보, 보여드릴게요. 와, 개겐다 광안대기 앞에 있습니다 아. 자 이게 진짜 부자들이나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죠? 네, 네. 지금 요런 배들드가 투어하는 거래요? 지금? 지금? 어 진짜? 네 앞에 있는 거 지금 투어 오, 거거든요. 그러네. 지금 아직 10시가 안됐잖아요 아 지금? 10시까지니까 네. 여기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? 와 이게 이런 노이름이라는게 약간 이런 느낌일까? 아, 아 이런 요트에서 하늘을 보면서 이 강한 대결을 누가 이렇게 해봤겠습니까? 아, 아이 그 정도면 솔직히 한 사람당 3만원 내면 갈수 있는 건데. 그렇지, 이 3만원 이면 충분히 중간... 멋있지. 유람선도 비싸다, 나. 그렇지, 다 같이 타는 건데. 한 시간에 3만원, 한 시간에 10, 10만원이랄까? 아니, 아니. 한 사람당 이거는 3만원인거고 근데 그 10명이상이어야 되고 아니면 아니면 커플끼리 하려면 은 10만원에 10만 된대요 지금 할인해서 5만원 커플끼리는? 네어 좋습니다 충분히 올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근데 저희 부자투어를 얘기하고 왔다 만원씩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아 2만원씩 해준대요 진짜 네. 이거 커풀이면은 4만원씩 되니까 8만원에 할수있는오 괜찮네 그죠 렇 네, 여러분 네.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<웃음> 그쪽에서 주명이 오니까 좋네 차 어, 멋있게 나온다 아이 여유로운 거죠자 삶의 여유가 이런게 아닌가 그 야경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. 확실히 바닷가라서 그런지 아침은 어 굉장히 좀 쌀쌀하네요. 단파를 입기엔 쌀쌀하고 어저께 저희가 이렇게 누웠던 여기 앞에, 뒤에 앞에고 보시면 이렇게 아침을 맞았어요. 어, 이렇게 바다에서 잤는데, 여기 뭐, 제주도 가보실 때나 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,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. 잘 때도 흔들리는 건 하나도 몰랐어요. 느끼지 못했어요. 근데, 목에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아, 안돼!!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다 <웃음> 먹기가 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아, 어 근데 뭐 그거 빼고는 뭐 침실도 아늑하고 잘어 잤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눈 떠서 여기 요트 앞에 오니까 이렇게 더어 해뜨고 이런 느낌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뭔가 부산이 도시긴 하지만 이렇게 요트에 있으니까 물론 멀리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혼자 있는 느낌? 그런 게 되네요 되게 나만 있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고 좋네요 오늘 아침 기상 끝